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E와 I의 차이에 대해서 좀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외향, 내향이죠 MBTI는 몰라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가끔씩 MBTI라는 게이 외향, 내향 구분을 세분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네요. 그만큼 모든 유형 구분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외향, 내향 구분법입니다. 최근에 극 N, 극 S, 극 T, 극 F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 말고 모든 지표에서 중간 점수가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 꽤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영상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꽤 오래전에 외향, 내향에 대해서 이미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외향, 내향은 EU형과 IU형보다는 ES 유형과 INU형의 이미지에 좀더 가깝다고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 성격이 진짜 외향적이야. 이렇게 말할 때그 사람이 ESFP, ESFJ, ESTP, ESTJ. 이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크고요. 내 성격? 찐 내양이지 뭐. 이렇게 말할 때 나는 INTP, INTJ, INFP, INFJ. 이네 가지 유형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EN 유형인데 엄청 외향적으로 보이거나 IS 유형인데 자신이 너무 내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좀더 깊게 알게 되면 이 유형들에겐 뭔가 다른 면이 보이는 거죠 EN 유형들은 외향적이긴 외향적인데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서 뭘 열심히 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꽤 길어져도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사람들 있죠 하루종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놀다가 집에 와서는 잠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밖에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끔씩 혼자가 되었을 때 너무 심심하고 지루해서 곧바로 누군가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ES 유형이 많아요 EN과는 좀 다르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IS 유형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대체로 조용한 스타일이긴 한데 별로 나대는 편이 아니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상당히 현실적인 편이에요 상상이나 공상 같은 거에 오랜 시간 동안 빠져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을 깊게 탐구하거나 어떤 이론이 사상에 몰두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생각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생각을 하죠. 가계부 정리 라든가 기계 수리라든가 아니면 춤 동작이나 악기 연주나 뭐 이런 식으로 눈에 직접 보이는 것과 관련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i n 과는 확실히 다르죠. IN 유형들은 추상적인 생각이나 상상 속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군 하거든요. 아니 사실은 그런 생각이나 상상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가 거의 없다고 할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명상 같은 걸 하지 않는 한 1분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1분이 아니라 30초도 힘들다고 봐야죠.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E-N 유형과 IS 유형 중에는 일반적인 외향 내향 이미지에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지만 혼자 있는 것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거나 혼자 있는 게 편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아주 싫지는 않은 그런 사람 중에 이 유형들이 많습니다. 근데 두 그룹이 좀 차이가 있죠. EN 유형이 훨씬 다이나믹해요. 스타일이 극에서 극으로 확확 바뀌곤 합니다. 어떨 때는 ES 유형 못지않게 적극적 활동적이다가도 가끔씩은 IN 유형과 비슷하게 보일 정도로 혼자서 꽤 오랫동안 뭔가를 하기도 합니다. 반면 ISU형은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상당히 안정적이죠 이 사람들은 뭘 해도 그렇게 튀지 않는 편이에요 일단 나서는 성격은 확실히 아닌데 아무도 안 나서면 본인이 나서기도 합니다 이럴 땐꽤 적극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가 다른 누군가가 나서기 시작하면 또 본인은 안 나서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대략 이런 식입니다 말하자면 ENU형은 확실한 외향형처럼 행동하거나 확실한 내향형처럼 행동하는데 이게 왔다갔다 하는거죠 그리고 ISU형은 딱히 외향형 같지도 않고 딱히 내향형 같지도 않아 볼형가 많아요. 이 외형의 왕국은 형은 쌍방향 IS의 유형은 중간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모든 지표가 중간 점수로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했죠 일단 MBTI 검사를 정식으로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왜냐하면 MBTI는 자기보고형 검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아마도 그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특히 MBTI 네글자 중에 가운데 오는 두글자 있죠 이두글자중한글자는 분명히 내 성격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잘 모르고 있을요 뿐이지. 개인적으로 EN 유형 또는 IS 유형 중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ES나 IN은 성격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분들이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개성이 좀더 뚜렷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스스로가 보기에 내가 외향인지 내향인지 헷갈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EN이나 IS는 본인이 보기에도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할수록 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ISFP라면 ESFP같이 아주 외향적인 사람과 친해지기도 하고 INFP처럼 아주 내향적인 사람과 친해지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FP와 INFP가 서로 친해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유유상종이거든요 스타일이 좀 비슷해야 친해지는 거죠 근데 그 역도 성립합니다 친해져서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과 친해지다 보면 본인 성격이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ISFP가 그런 성격이어서 다양한 스타일과 친해지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스타일과 친해지다 보니까 더 그런 성격이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한국에 있을 때는 ISFJ였는데 미국에서 좀 살다 보니 성격이 변했다는 거예요 다시 검사를 했는데 ENTP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지표 모두 중간값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찐 ISFJ였다면 ENTP로 변신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ISFJ 유형이라고 해도 이런 ISFJ는 찐 ISFJ와는 상당히 다른 성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ENTP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바뀌게 된 ENTP 성격도 전형적인 ENTP와는 많이 차이가 날 테고요. 사실 MBTI 유형 자체가 바뀔 수 없는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죠. 마이어스프릭스 재단의 공식 의견이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주기능이 바뀌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칼륨도 그렇게 봤고요. 이론상 그게 바뀌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뭐뇌수술을 한다면 뭘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본인의 주기능이 뭔지 아니 심지어 자기의 유형이 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마도 그 이유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생각이 너무 없어서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각이란 자기 자신만의 의견 또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었을 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 본적 없는데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모든 문제에 대해 그런 식이라면 자기 자신을 알기가 어렵죠 당장 MBTI 검사 문항부터가 뭘 선택하는 거잖아요. 매우 그렇다 로 해야 하나 그냥 그렇다 로 해야 하나 이런 것부터가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의 견이나 주장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넌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대답하곤 합니다. 대충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이럴 수 있고 저건 저래서 저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런 건요 나의 의견이 아니에요. 차라리 모든 사람의 의견이죠. 언제나 뭔가를 포기해야만 나의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각을 다 끌어안는다는 건 역으로 말해서 자기 시각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i s 유형이나 e n 유형 중에 이런 경우가 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들 중에서 EI 지표, 외향, 내향 점수가 비슷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중에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나만의 시각, 나만의 주관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확실하면 성격이 뚜렷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개성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유형이 뭔지 주기능이 뭔지 별로 어렵지 않게 알수 있어요. 이전 영상에도 한 얘기지만 성격 발달은 나이와 관련이 있어요. 어리거나 젊은 분들은 개성이 강한 게 좋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나아요. 반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너무 개성이 강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성격의 모든 면이 동시에 발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하나가 먼저 발달하게 됩니다. ns 지표와 tf 지표가 기능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직관. 감각 사고 감정 이네 가지 기능 중 하나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기능이 되는 거고요. 내퍼스널리티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게 있고요. 그 메인 기능이 강하면 강할수록 확실한 개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두 번째 기능도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반환점을 돌면서 인생의 후반기로 접어들면 나머지 기능까지 의식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게 바로 융의 개성화 이론입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도 좀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